더잉완풍도조 더잉완풍도조 y s e k o r e a Yes, I can. Uh, 한국어 좀할수 있어요. <웃음> 잘해! <웃음> 아데요조금만 <저것만> 알아요. <웃음> 그... 예, yeah, 한국 국기, 태극기 있어요. 네, 태극기. 어... Uh, oh. 다이소 사서요. 다 있어요. 그그 사라미 로구세요어디서왔어요바시작해 My h band is l u 아 i a 아, 프리벳. 이아 프리벳. 오. 프리벳, 프리벳. 프리벳. 카델라. So good. <laughs> so good. Uh, Indonesia, Korean and s i a n d i t s good. So good. Uh. No, no. I, I cannot speak Russian. Uh, but I can speak Korea. n Maybe oh. uh, my Korean better than my English. Mm. Uh, yeah. 한국말 좀할수 있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Oh, so good.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Uh, 어디서세요? 어, uh, uh, 서울 알죠. 아, uh, 서울 알아요. 용산? 아, 강원도 속초 알아요? 아, uh, 강원도 알아요. s a 만 o 네 o n 비치 어, s 초 k 치 h o beach, s o k c o beach, s o k c o beach, a n s o k p r d s a n o 오 a d a oke, hara sayo, c h i c o y e s cafe, owner, h oh, owner c cafe. Cafe 사장님, 안녕하세요. Yeah. 사장님. <웃음> 사장님. 사장님. <웃음> 언제, 언제 카페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어어 y e a r ago. 어 지난년. 예. 아 nice, very good. 코리안 코리안 uh, 년. 어년 oh, 년. 예. Yeah. 네, 알았어요어 uh. uh, o n years ago. o y e a r ago. What's your name? Hmm. Ah, c h e i r o Jack? Nee. Coria, my tareo, t you're so cool. 조, 조, 조, 한국, 한국어, 한국어 uh, oh, my gosh. y e a 애국가. 그래 애국가. 애국가. 이놈의 애국가? 네. 정해물과 백두산이. Oh my god. 한국날 하나이 배우하자. 우리나라만세. 나라만세 무화삼천리 화려강산 와 So good, yeah. <laughs> so, <laughs> good. 하세요, so good, yeah. Wow, so good, e So good, yeah. Wow, so good, yeah. o so good, y e a o so good, a h o so good, a so so a so g e y o so g o so g o o so g o g o g o g o g o g s s so g o so o o s so g o so d so g o g s g o g s s so s married? 남편이요 와이프. m a r r i One years. 오, one years. Wow, wow, yeah. Wow, e nice. uh. Jake, Jake is uh, Korea? 아니데요 i 아, n d o n e s 사라요 지금. Now he you gonna know, live? Yes, live in uh, Indonesia. <웃음> 아 아, really? 진짜로? 아니데 아니, 잭, 지금 한국 있는 거 같아. 아닌데요저 저거 아, 어,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 네. 지금 인도네시아? 네. 발리, 네, 발리요. 어, 발리 oh 어, 아, 사장님 발리 가봤어요? 발리 알아요나 발리 어. 알아요 나는 발리 안 가봤어요. 아, 나 어, 빨리 그래, 알아요. 그러면 알아요. 어, 발리 가요. 발리 가야 돼. 발리 <웃음> 좋아요. 어, 좋아해. 아, 어, 둘이 같이 네, 좋아요. <웃음> 둘이 잭. 가, 둘이 같이 가 아, 어, 인도네시아 어, 가면 응. 한국, 어, 한국 번역가 I want to be... 네. 어, 내가 인도네시아 가면, 잭, 어... 가이드, okay? 아, 공강 가이드? 오케이! Okay. 가이드? 어, 아, 가이드, 오케이! Oh. Okay. <웃음> <웃음> 아, 진짜 가이드 오케이? 예, 오케이! 어... 언제? 언제 유 o 거액 a n t g o i 아 t a 언제, you want t go to Indonesia? 언제, 가야돼? 인도네 Indonesia, 시아 uh, uh, I want i now, please, but, i w a a o p a I'm busy. o b u s m i i i m 한국말 진짜 잘한다 <웃음> 아, 남현이 한국사 한국말 한국 알아요? 남현.. 어? 어, 아, 남현 한국말 알아요? 남현 남편... 조금 알아요 네 알아. 지금 알아요 어, 네. 네. 러시안 사람들은 한국말 잘해요 네오 러시안 사람들은 한국말 어, 잘해요 제일 제일 제오 어, 러시안 사람 한국말 잘해요 아, 네, 이름이 무엇니까 네. 어, 사장님? 아? 어? 이름이 m i m 니까 이름 이 n i k 이름 r e m i mua iyo. Iremi, Iremi, Iremi, i n j u 우 Injuk, a n a b 고 아, n Iremi k u e m n i k a Ruslan, Ruslan, 이름 없어 a n Ruslan, r u s 레 a 레 r u 형, h e r e t t e 하 h é r e t chéret, c h 생 r e t c h é r e 아 chéret, c 이 é r e t chéret, chéret, c h é t chéret, c h é e t chéret, r e t c r r e t h é r e t c h t chéret, e e r e r r <웃음> 네 아니? 뭐대야 3,0? 어? 얼마? <웃음> 아 몇살이요? 아, 어, 사장님 몇살이에요? 아, 너 몇살이야? 너 먼저 해 먼저 너 먼저 저말하네네 <웃음> 네, 네? 너, 네, 네. 네? 너 몇살이야? 스물다섯? 너스물다 네. 진짜? 리얼리? Really? 뭐? <웃음> 왜요? 스물다섯? 파 이거? <웃음> 나 어? 2 어? 2초? 2초? 2초? 2초? 이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이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2초? 35, 35. s o 5 a n Dasa? y e a 이 Oh. Yeah. You're m 아 How are you? Indonesia is a l i e Yeah. o No. o o o No. No. o n o o o 미 시? 10시. 10시. 10시. 시? 아, 두 아. 시쯤에. 어, 아, 인도네시아, 네. 한국 두 시. 아. 아니, 잭. 너 한국에 있는 거 같아. 한국 사람 같아. 아는데. 똑 같아? 한국말은 어, 똑 같애? 아. 아, 어, 지난 달에 아, 어, 어, 한국 사람. 지난 달? 말... 너 지난 달도 알아? 네알아요 <웃음> 지난 달에. 한국 사람 만나서 uh, 일자리 사장님 일자리 이습니까아 uh, 일자리 있으니까. 여기에 네, okay. uh, uh, my country, my 오케이 오케이. 요 일자리 okay. 이습니까 사장님 h a 사람? 이름 y o u n 아말 사람일. 일리 있으니까 h 한국 g u k h a Saya i n i n b e r i c t e n g Indonesia, d e i n d o n e s i a i w i a l c e t r a l Java, Central j a n a n t a n a a c a l a a a c t a Central, a l l t l n a n n e e c r n 인도네시아 센트럴 자카 어 지금 아. 고레,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 아, 어. <웃음> 아. 지금 인도네시아 뒤에 태극기예고에그 플래그맨 Thank so much yes, 어, 한국 좋아 네, 저도 이거 사 이거 네아 어, 다음에 시간이 나... 셈에 한국 가고 싶어요 오 한국 오면 연락해 <웃음> 진짜. 내가 인도네시아 <웃음> 내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음. 센트럴 자바. 어. 자바. 자바. 아, 어, 어. 네, 자바. 내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즐거워, 즐거워. 내가 너에게 어 가이드를 아. 부탁할 거야. 어. 너가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나에게 연락을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 넘버. 번호 넘버? 일콩 에이 콩일콩 웨잇? 넌 여기 지금 전화해 요래 뭐야? Oh, 지금 전화해 보래 네 오. 여보세요? 오하하하 이리 네어어 아, 사장님에요사장요 사장이에요. 사장요 사장이에요. 사장이요사장이요사장디에요사베이비요이에요어디요 사장이에요. 사에요사장이이요사요 Coffee? Just... Um, Coffee 커피 and sandwich... Coffee and sandwich... sandwich? Uh, ...속초 signature, e Chicken, fried, and m i l Beer, beer, beer. 있어요. ...속초 signature, oh, okay. 맥주, okay. beer. Beer, beer, b e e You, uh, you know? Yes, I know. I know. Soju, no? Soju, no. Soju, 돈도 아. 없어요. 맥주.. 네, 없어. 맥주 있어. 1 1 1. 포리안 맥주 아니. 후레. 오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속초. 속초 음. 수제 맥주. 언니 아, 네. 속초 시그니처 맥주. 음. 너 진, 진짜 진 인도네시아야? 어떻게 같이 말워 제가. 이거 무 muslim, igo,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muslim, 이 u s l i m m u s l 하루에 다섯 배 기도해. 예네 속초 속초 무슬림 친구 있어 많아 있어 이거 나 친구 이거 무슬림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속초 무슬림 있어 있어 많아 이마 팀마파키스탄파키스탄있어바 파키스탄이 네파키스탄 있어. 이 파키스탄 러시아 러시아 있어 어 러시아 무슬림 있어 파키스탄 무슬림 있어 네 친구 너 진짜 몇 살이야? 몇살 you 같아요? Know 됐어. 너가 말해. 네. 내가 말했어요. 몇 살이라고 말했어? 숨을 땄어요? 너 진짜 숨을 땄 아? 대님. 또파이또 파이브? 이거 야 이거 진짜? <laughs> 아니, 이거... You're lying? y r e l y o u l i n 말도 안 이거. 너리 들어? 너몇 살이에요? 얘 35. 너나 몇 살이에요? 나? 마흔 um. 여섯. 아, 진짜로? 진짜. 거짓말. <웃음>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아, okay, okay. 너몇 살이야? 이놈의 치킨. 이놈의 치킨. 이놈의 치 i 이놈의 치킨. 이놈아 치킨. 이